하우잉 <웃음> 하우잉 만두 <웃음> 살짝 보여 만두야 언니도 이러 이렇게 켰어 가로로 아니 응, 이렇게 세로 a n d u Mandu. Mandu. m a 잖아 u Mandu. Mandu. Mandu. Mandu. m a n d 자 Mandu. Mandu. Mandu. m a n 붙이고? 붙이고 어 이거 붙이고? 붙이고 나 이거 붙이고 할 건데 기득했지? 어. 너가 그 붙인 거티안나 안녕,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어떻게 알았어 이거? 그냥 같이 한번 흐르는 거이뭐 어떻게 알았어? 이거 이거, 내, 이거 내가 방금 만든 건데 그니까 러어그내 건데 어, 맞아 너 거야 이거 블랙에서 특별 제작해 준 나도 코. 하나 엄청 와야다 My Bozo battery 아 되겠어 My Bozo battery 나 되게 궁금한 게이 가방 이 있는 가방에다가 그려 몰라. 주신 거야? 일단 나 뭐... 나는 너가 이 가방을 만약에 보내서 그려 주신 건지 아니야 그냥 주신 거야. 귀여워. 나 이거 진짜 잘 입을 것 같지 않아 여름에? 너무 귀여워. 가방이야. 여러분. 여러분. 블링 블링크들. <웃음> 이게 제가 오늘 귀여워. 온유 선생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요. 오. 진짜. 아니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 핸드폰이 맞아 맞아 어, 이거. <웃음> 이게, 쑥. 이게, 제가 이걸 장만했다. 이게, 이거를 이렇게 포인트로 봐주세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지. 생각 맞아?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어, 어, 뷰, 뷰티 유튜버들, 이거. 여기 제니라고 아. 쓰여있고요. 이거 네, 보라색 곰돌이 먼저 보여드릴게요. 보라색 곰돌이는 자, 이렇게, 이렇게 생겼고요. 어, 이건 집게입니다. 어. <웃음> 짜잔. 어, 인, 인사하래. 인사해. 인사해. 들로와 <웃음> 아니 근데 나는 <웃음> 내가 나는 우은윤 선생님 한번밖에안 봤는데 <웃음> 내가 막 좋아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뭘 좋아하는데 취향 음.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귀엽게 이미 다들 어, 아, 이게있어나 이거 진짜 이게 귀여운데? 귀여 그림을 직접 그리셨을 때요 귀엽더라 I think I'm going to really really enjoy this bag this summer 나도 DM 보낼래 <웃음> 선생님? <웃음> 그리고 이게 진, 이거 게진이 진짜 근데 하나씩 봐야해 구경할 Look how cute 아 oh, 귀여워 빨리 oh. 붙이자 코끼리 진짜... 내가 내가 일단 코끼리 꼭 붙일 거고 응. 이것도 진짜 귀여워 like, like shells and everything 나도 하나만... 붙여줄까? 이한 붙여줘요 허락해 그래. 내가 허락할 허락할게 몇 개만 기다려봐 오야 이거 진짜 잘 이거 근데, 선택해야 돼 이거 진짜 야 이거 막, 막 아,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게 댓글도 읽고 싶은데 이게 창이 많이 차지하네 맞아 맞아 그래, 근데 괜찮아 어차피 내가 날볼 필요는 어, 없잖아 이게, 아 이거 너도 너도 몇개 더해 근데 개 로제 꺼는 그거 그거예요 보라색 조금 보라 음. 이거 제가 진짜 제 돈으로 구매를 했어요 나도 블랙 원 하나 저 구매했어요 이거 여러분 야 yep. 이거 하고 싶어서요 여보세요 <웃음> 아, 이렇게 언니? 한 손으로 해야지 언니. 힘을 줘서라도. 어. 아, 여보세요? 아, 어? 채영아 나랑 맞아, 맞아. 같이 이거 스티커 혹시 꾸밀래? 아, 어? 네 좋아요 아 일로 와? 거실로? 아, 네 아, 어. 이 거실 어 왔어? 글쩍 <웃음> 글쩍 제정신이 아니야 <웃음> <진짜>. <웃음> 네. 근데 이거 잘 선택해야 돼 이게 지금 저희가 아이디 지금 제목이 제목이 꾸며봅시당이잖아요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돼요 내리, 내리게요 꾸며봅시당으로 해놨어? 아, 제목을? 이 꾸며봅시당이잖아요 음, 그래서 같이 봅시당이래. 꾸밀 거예요 근데 내가 고민이 있어 그리고 전 이거 귀여워요. I got this in Sephora in like 미국, I think You got this? 이렇게! 이렇게! 이렇게! 근데 it's like a tiny t r e a s e r thing 아, 이것도 주셨다? 이 반지랑 <웃음> 팔찌도 주셨다 귀엽다 아이 <웃음> 어, 그 이거는 샤넬에서 준 선물. <웃음> 이렇게 근데 다 얘기해. 어, 몰라? <웃음> <웃음> 안 돼! <웃음> 야야게 나왔구나. 응잘 음, 어울려. 자, 난 이거 이거 제니가 준선물이야어 꼈어 오늘? 꼈어? 꼈어? <웃음> 요즘 봐봐. 좀 자주 껴. 근데. 아, 아 꼈네? 장난 맞아. 장난쳐? <웃음> 장난, 아, 장난. 아, 장난하세요? 아 진짜 꼈네. <웃음> 장난하세요? 이 반지 몇 명한테 뿌린 건데. <웃음> 뭐더라? 어떤? 모던. 모던. 나 마리네 모아 더워. 아땀달라해 아나야. 치우스